김재용 봉사가 6월 19일 무량수전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삼존불 개근불사를 회양하고 점만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읍일광사 승천스님, 군산성웅사 송월스님, 정읍영주사 두봉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봉행된 저만법회는전북마연승가의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의 스님들의 불교 전통의식으로 봉행됐습니다. 공을 위해서 법고와 범종타종으로 시작된 이날 점안법회는 태고종 전북 종무원장 진성스님, 영산작법보존의 영산스님을 비롯한 영산작법보전의 스님들과 마현승가의 스님들이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신준작법, 점안의식, 공공우순으로 점안의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부 법회에 앞서 군산성흥사 주지, 보이스님의 아름다운 승모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저마다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요즘에 그동안 우리 용봉사에서도 진작에 대작불사를 해양을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로 미루고 미루다가 여러 신도님의 요청이 있어서 불편을 겪더라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개금불사 해양을 오늘에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여러 신도님들이 참 정성을 린 시주 원금으로 다 이렇게 훌륭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금호 스님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이제 잘 원만하게 개금불사를 잘 마쳤고 오늘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거패를 원만하게 이렇게 성리하게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동봉사 삼보 도량이 이제 더욱 더 견고해졌고 제방의 청신남 청신녀의 모든 불자들이 수행도량으로 계승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은 감사하고 호법 신장인의 가오가늘 함께하며 더욱 우리 영봉사 본 도량의 법향기가 세세여 이어지기를 지극히 발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565년 6월 19일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교구 정문장 청파진성 수로 2565년 6월 19일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교구 정문장 청파진성 감사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통사찰 영봉사회 무량수장 동일우 등 건리의 기왕과 재반불사에 참여하시어 애정을 가시고 헌신해 주신 공인 지대함으로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5년 6월 19일 한국불교 태구정 전통사찰 연공사 주지고성법전 불기 2565년 6월 19일 한국불교 태구정 전통사찰 연공사 주지고성법전 창조물, 계금 불사, 처망 법회를 봉축하면서 여기에 이신 분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똘똘 뭉쳐서 돈독한 신심을 가지고 평소에 수행해 나가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사회에 선구자가 되고 또 보살행을 원만히 하시면서 모두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거룩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일기도 좋고 또어 뿐만 아니라 아 모선모선마다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해가지고 모두가 부처님의 산세보살님의지장보살님의아미타불 부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에, 그동안 돈독한 신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봉사, 아, 삼전불, 개그불사에꼭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투철한 그러한 정신으로. 불사에 임하셨고 또 이러한 자리가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에, 법전 주지 큰선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쉽지보살을지위에 이르러서 어, 이렇게 에, 모든 예, 인류의 예, 지침이 되고 또 수행의 도량이 될수 있는 예, 거룩한 불사를 회양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인 용봉사 주지수님께서 저희 교부에서 지방총의 의장을 역임하시면서 지방총의 의장으로서 많은 종도들에게 큰 봉사를 하고 있는 또 스님으로서 이렇게 많은 불사를 해양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저는 너무도 기쁘고 환희가 찹니다. 여기 중투리고 앉아있던 봉황새가 드디어 하늘로 등쳐는날이 다가와서 이제 곧등쳐는날이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살님, 스님 선배 스님도 계시고 후배 스님도 계십니다만 지나간 과거는 정말 번개와 같이 짧게 지나간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창나와 같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던지고 뒤로 돌아서면 바로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는 너무도 길고도 험한 미래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험한 미래는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미래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그불사에 전력을 다해서 애써주신 용봉사 법전 큰스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니면 이런 불사가 나왔겠습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진심을해그 불사에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